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파향 가득한 계란볶음밥을 합니다 파는 세로로 2등분을 하고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밥을 넣고 다진 파, 소금, 계란을 넣고 비벼주세요 1분간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우글거리면 된 거예요 계란 섞은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2분간 간장 한스푼을 넣고 1분간 볶아주세요. 약불로 줄이고 참기름 한스푼을 둘러 1분간 볶아주세요. 고슬고슬한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